안녕하세요 노른남자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태까지 제가 마사지를 받았던 한곳 중에 형제 이발소의 직원이라는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로 베트남 메신저죠 잘로에서 생일에 대한 메시지가 떠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낮장에 있었고 낮장에서 돌아온 이후로 많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잊었었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물론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오늘은 제 유튜브에 촬영을 해준 한 소녀에게 생일 축하를 전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마사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마사지 소녀들이랑 이렇게 뭐 데이트도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바람둥이처럼 이제 그렇게 좀 비춰진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어 정말 이 친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어더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또 괜찮은 친구다라는 거를 굉장히 소개를 하고 싶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작게나마 음, 생일 축하를 감동적으로 받으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좋은 손님도 있구나 좋은 유튜버도 있구나 이런 걸 조금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유튜브에 출연한 한 소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계획된 거 없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그렇습니다 갔다 올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일공까지는 대략 한 20분? 20분 정도 걸려요. 제가 직접 가서 코타바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비나스완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이! 일단 더워서 에어컨 틀고 아나이! 앤모, 엠모, 엠디야 중, 권모? 권모? 아. 덥다. 유튜버, 쿠아아맞아 거. 감사합니다. 맹ueil trái hay 맹 u e 아아아 h ả i trái. 아. <농놀. 웃음> <Come on>.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ả i p 아. 자, 저는 일단은 꽃 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적당 선에서 줄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꽃다발을 구매해야 하시는 분들 가격을 한번 잘 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무 아무 정보도 없이 한번 가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꽃다발에 대한 가격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이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세요 자, 무더운 날씨 또 밖에서 오토바이 를 이렇게 쭉 타고 있네요 아 진짜 덥습니다 요즘 호치맨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정작 여자친구에겐 꽃다발도 안 줬는데 여자친구가 보면 질투할까? <웃음> 미안하다. 어 댄과 에마. 어 플레이 고기 깨내, 깨내. 야, 아 깨내. 자 택시가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도착을 해서 꽃가게에 와 있는데 지금 여기 가는 중간에 멈췄어요. 택시 기사분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꽃을 할 건데 딱 눈에 들어오는 꽃이 있네요. 요건데 해말 깨날라 마뉴티에나 마짬, 마짬, 마짬.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1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요거요거 요거 구매하지. 아, 오케이, 깨네못까 오케이 자 일단 차에 실어 놓고 어우 가만 좀 오취. 오케이 가만! 가만이에요 신기하게 쳐다보시네 자 자, 이로써 꽃다발을 샀고요 저는 오늘 저를 도와준 한 소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짜잔 아 이쁘네 그녀가 감동한 모습을 생각하네요 제가 여유로우면 더 많이 챙겨줬을텐데 어, 사소하게나마 어, 이렇게 좀 꽃다발을 받으면 여, 여자들 꽃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어,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그녀의 감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음. 아 진짜 왜왜 이럴까?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 좋은 모습을 찾고 보고 싶어요. 귀여운 애기들. 니의 네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갑니다. Five. 안 송당. 송당 송당. Okay. Okay. No money. 했잖아. Yeah. 저요 <웃음> 가볼까요 아몬뉴 황제의발관입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매니저 있어요? 매... 아 저요 저요 리리리 리. 네. 지금 손님 있어요 어. 음, 안녕세요 자, 저는 도착했습니다. 니의 <웃음> 네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다발을 받는 네. 그녀의 모습을 생각하면 입이 찢어지네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지금 음. 일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웃음> 3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지금 손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앉아서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사람을 만나려면 어, 이 정도 기다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니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다발과 함께요 자, 니가 드디어 내려왔어요 아까... <목소리> 맞다? <웃음> 이세축안신하세요안녕 <웃음>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응. 음, 감사. 고마워. 응. 나아이치어 đây. 오케이. 번 ơi. 네. 뭐 팔뱅은 그제방. 감사합니다. 이 열심히 해. 아. 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저는 퇴근합니다. 아, 기분 좋은 하루. 자,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부끄러워 가지고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챙길 수 있다는 라게 어, 진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마사지사로 남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조그만한 인연도 어, 이렇게 좋은 인연 큰 인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포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꽃다발 배달 저의 어, 유튜브에 도움을 준 소녀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모습을 여러분들 봐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영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잠자 푸기 화이팅! 파이팅.